1890년대 오락실은 나에게 놀이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근처 오락실에 먼저 방문 그리고 방과 후또 오락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루종일 오락실에 있어도 즐겁고 재미있었으며 방학 때에는 하루종일 오락실에만 있었습니다. 시내또는 학교 주변 그리고 골목길에는 오락실이 있었는데 이게 오락실마다 게임이 다 달라서 마치 게임에서 새로운 던전으로 방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방문한 오락실은 새로운 게임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아주 오래전에 출시한 게임이지만 내가 못본건 그저 새로운 게임으로 보였습니다. 돈은 없지만 초고수 플레이를 구경하는 재미는 늘 즐거웠습니다. 오락실마다 가지고 있는 게임 장소 공간은 좁았지만 구경만 해도 즐거웠으며 어디에도 있는 오락실은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이자 성지였습니다. 1991년 이 게임 안으로 모든 오락실이 바뀌며 최고의 명작 게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트레트 파이터 2였습니다 당시 초딩이었던 90년대 50원이었던 오락실은 100원으로 두 배로 물가가 올랐을 때에는 오락실 안간다는 친구들도 많았죠. 하지만 스트리터 파이터 2 나오고 나서 오히려 동전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리터 파이터 2 게임은 8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필살기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졌습니다. 게임 잡지에 나오는 스트리터 파이터만 나오면 교과서보다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고 기존의 액션, 슈팅, 퍼즐 장르는 정해진 패턴과 반복적인 플레이의 실증을 느낀 유저들은 대전격투라는 장르에 열광하였습니다. 정해진 패턴도 없고 사람마다 전략이 달렸으니 긴장감이 넘쳤고 내가 이기고 다음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코인을 넣는 이 소리는 언제나 나를 즐겁고 스릴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 얍사비, 야비, 니가와 그리고, 체어샷, 현피, 이 모든 게 격투게임 장르로 인해 태어난 신조어 문화라 생각합니다. 모든 오락실의 기기는 스트리트 파이터 2로 도배가 되었고, 그야말로 격투게임의 시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같은 게임이지만, 명당자리, 즉, 고수만 모여서 하는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고수가 하는 자리는 항상 사람들이 보여드렸고, 도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락실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고수는 어디든 존재했다고 봅니다. 게임은 하나이지만 다른 장소에 방문했을 때 고수고 하는 게임을 구경하러 가는 것은 또 다른 볼거리였습니다. SNK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격투게임 아랑전설이 나왔습니다. 당시엔 스테이터 파이터 도 게임 이름 대신 장풍2라는 이름이 대부분이었기에 아랑전설 이름을 사용 안 하고 장풍3라는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단점이 캐릭터 선택의 설명이며 격투게임은 공전을 놓고 곧바로 2인 대전 플레이인데 아랑전설 게임은 특이하게 2대1로 게임을 하는 특이점인데 cpu를 이기면 상관없지만 cpu 때문에 두명다 패배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2 게임은 6버튼인데 아랑전설 게임은 3버튼 강력 조절은 없으며 라인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큰 인기는 끌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1992년의 한해를 기억하자면 두가지만 기억납니다. 스트레이터 파이터 2대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스트레이터 파이터 2대시를 처음 봤을때는 충격이었습니다. 4000원 선택 가능 같은 캐릭터 선택 가능 오라실 기기는 또다시 도배가 되어 12명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에 열광하였습니다. 당시에 슈퍼패밀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부의 상징이라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슈퍼패밀콤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다 가진 기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슈퍼패밀콤 게임기에 스트리트 파이터 2가 팩으로 출시했을 때 가격은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놀랐지만, 무엇보다 집에서 게임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락실은 이미 대시가나았지만 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를 게임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이후 오락실에 여러 게임 회사들이 가정용 콘솔 게임으로 나오게 됩니다. 게임에 따라서 이식이 안 좋은 게임도 있었지만 오락실 게임을 집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SNK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에 도전하는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